はい 크 그,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돌아온 구랑사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시스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이 나왔죠. 가디언 시스템을 좀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촬영 기준 지금 나온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랭커분들 보시면은 벌써요 막 클로에가 59렙에 스킬레벨 6렙 막한개 돌파, 5 돌파 막 이런 정도거든요. 랭킹 보면은 막뭐 U 50렙 스킬레벨 7 7렙의 한교돌파 4또 U입니다 60렙이군요 지금 결투장 랭커들 을 봤을 땐유 U랑 클로에가 많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랭커들이 발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성장 요소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꿀팁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목의 결실 가보면 이제 가디언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모모킹 같은 경우는 튜토리얼만 하면 받는다 그죠 그거 받았을 때 우리가 딱 느낀 게 팀의 어떤 스태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 자체가 쓰는 액티브 스킬이 있겠다그죠 무슨 스킬인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유니크 스킬이라는 처음 보는 개념의 스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잠재능력 탭에 가보면 가디언들의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끝> 일단 가디언을 어떻게 해야 획득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못 가진 가디언이 있으면 접근을 해보는 거죠 접근 <웃음> 접근이란표현 괜찮은데 그리고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 가디언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이 가디언은 유다 그죠 유가뭘 좋아하는지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일단은 우리 유는 어떤 업적이 필요한가 한번 봅니다 토벌인장 150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다 그죠 존버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그게 아니라 꼬박꼬박 해나가면 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뭉게뭉게 꽃가루 100개를 선물해야 된다 그 다음 또이 오빠의 업적을 봅니다 우한 자태라는 아티팩트를 2회 극초을 했는가 그 다음에 선물이 좀 필요한데 그랑쥬얼 3만 개 정도면 괜찮겠니 요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유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꽃가루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어디서 살수 있습니까 자 일단 상점 갈수 있겠다 그죠 상점 가면 뭉게뭉게 꽃가루 해가지고 다이아로 판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로만 살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랑주얼로도 살 수가 있는데요. 딱 가보면은 여기게 뭉게뭉게 꽃가루 제가 이미 샀던 흔적이 있다 그죠? <웃음> 자, 그다음 또뭐로살수 있습니까? 순수의 그랑주얼로도 살 수가 있다. 근데 참 순수의 그랑주얼까지 여기 쓰기는 좀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또 이제 막 수력 엄청나신 랭크분들은 당연히 다 찍었거든 초월이 다 끝났거든 그래서 막 그냥 지루하신 분들에게는 그 다음 거 할거리가 생겼고 저처럼 막따라같던 사람은 가령이쥐째질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우한 자택 극초월을 했는가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우한 자택 없다 그죠 예, 그래서 극초월을 못 하게 됐고 우리 유의 눈에는 들지 못한다 <웃음> 아하 슬프군요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녀 유였습니다 주디 같은 경우 저는 일단 지금 구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 SR 등급인데 상당히 또 인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주디는 조금 구할 만하고요 꽤 괜찮았던게 액티브 스킬이 팀원에게 10초 동안 1초마다 소환자의 공격력 3%만큼 HP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힐러 쪽인 거죠 전체적인 지금 유저들 평으로 봤을 때도 SR 치고 참, 참 괜찮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라탄 한번 봅시다 자 그나마 비교적 쉽다 그죠 단단한 가죽 900개 아... 제가 최근에 좀 썼거든요? 이거 좀 내가 미리 알았다면 존버였을 텐데. 뭉개뭉개 꽃가루 20개 선물하기. 우리 아까 봤다, 그죠? 그 다음에 업적. 요 업적은 참 쉽다, 그죠? 방어구를 50개 부수면 된다. 아, 요거에 가죽만 있었으면 지금 바로 결실을 맺고. 난이 친구랑 결실을 맺고 싶진 않은데. 자 어쨌든 우리 접근해서 결실을 맺는 법을 알아봤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구가 바로 유였습니다 자, 액티브 스킬입니다 팀원에게 25초 동안 크리티컬 13% 증가 그리고 팀원에게 25초 동안 크리티컬 데미지 치댐 10%까지 올려줍니다 치확 치뎀 올려준다 이런 말씀이죠 스킬 쿨타임 60초인데 25초 동안 지속이다 유니크 스킬을 발동시켜 놓으면 팀에 편성된 모든 캐릭터가 공격력 12% 방어력 12% 증가하고요 스킬 공격시 적에게 10초 동안 받는 데미지 10% 증가 상태부여 예, 상대에게 받는 데미지 증가하는 정말 극딜스러운유입니다자 다음 또 인기 있는 친구가 아까 우리 결투장에서 랭커들 많이 쓰고 있었다 그죠? 클로에입니다 베르트의 축복 팀원에게 LP 증가가 있습니다 팀원이 궁을 빨리 쓸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팀원에게 15초 동안 스킬 데미지 증가가 있습니다 스킬 데미지 증가가 얼마나 매서운지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LP 증가가 있다 보니까 유니크 스킬에는 해방 스킬 데미지가 또 같이 연동이 됩니다 궁을 빨리 모으고 궁을 세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유우처럼 공격력 12% 방어력 12%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기 있는 친구가 주디입니다 가성비가 참 좋죠 좀 쉽게 접근 및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이 스킬이 나쁘지 가 않다는 거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힐러입니다 그죠? 유니크 스킬에 공방 증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hp가 90% 이상일 때 데미지 10% 증가까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힐러인데 우리 피가 90% 이상이 유지되어 있다면 데미지 증가까지 있다 자 다음 또 인기 있는 친구가 라탄입니다 액티브 스킬 팀원에게 5초 동안 스킬 데미지 10% 증가입니다 그리고 유니크 스킬 한번 보면 공격력 방어력 7 증가 그리고 기본 공격 데미지 10%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데미지 평타 데미지 좀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SR 한번 볼게요 네네토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토의 특징은 방어력 증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크에서도 방쟁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스킬 피격 시 10초 동안 방어력 증가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걸더 선호하죠 사람들은 자그 다음 아론 보겠습니다 팀원에게 브레이크 효율 증가가 있겠고요 유니크 스킬에는 브레이크 데미지가 증가 브레이크 효율 증가해서 브레이크 터트리고 유니크 스킬에는 브레이크 데미지 증가 어떤 메인 캐가 안 깨지고 있고 그럴 때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다음 가볼게요 ssr 모로 한번 보겠습니다 팀원에게 고양이 발톱 65% 효과 뭐 이런게 붙고요 팀원에게 15초 동안 데미지 증가가 붙습니다 자 고양이 발톱이란 기본 공격시 적에게 공격력이 몇 퍼만큼 고정 데미지가 박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올라가고 평타가 더 세진다 이렇게 보면 되게 유니크 스킬에는 공방 그리고 체력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특징은 티몬에게 보호막을 주고 힐을 줍니다 유니크 스킬에는 보호막 상태일 경우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는 뭐 자기 액티브와 또 연동이 일어납니다 또 힐러인데 보호막 쳤을 때는 스킬 데미지가 올라간다 이브입니다 자, 이브는 요 성목의 축복 <웃음> 성목의 축복 딱 떴을 때 뽑기 잘 뜨고 이러면 좋겠다 그죠 네. 아 성목의 축복 티몬에게 20초 동안 이브의 축복 효과가 내려지 있는데 이거는 상성 데미지 증가 보스 데미지 증가 보스 데미지는 5초마다 중첩되어서 올라가서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니크 스킬에는 공방 증가있고요 적의 남은 HP가 낮을수록 데미지가 또 6%씩 증가하는 최대 30%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갖가지 개성을 가진 가디언들인데요 이 가디언들을 이제 편성해서 데리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가디언들을 성장을 시킬 수 있겠죠 그 성장 요소가 일단 첫 번째로는 레벨업이 있겠습니다 제가 주디 지금 10렙까지 해놨는데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요런 재화가 필요합니다 꽃꿀꽃 꿀은 어디서 얻는가? 상점에서 얻을 수도 있고 순수 그랑지올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 상점만 가볼게요 300 다이아에 10개 줍니다 자 하나 사봤습니다 하나 사면 10개 주니까 어, 레벨을 15까지 갈수 있겠네요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 최대 HP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고 그다음 스킬 강화 한번 볼까요? 스킬 강화는 힐을 준다 이 친구는 그죠? 그 힐이 더 좋아지겠죠? 자 스킬 강화는 꽃가루. 자 꽃가루 저는 아, 아 맞다 이거 나다 샀지. <웃음> 이게 막 사고 싶어도 주간 구매가 있어요. 무료로 사는 거는 그러면. 하... 순수의 그랑쥬얼로 좀 사볼게요. 아 좀, 조금 떨립니다. 한세 개만 사볼게요. 저는 되도록이면 주간 구매로 해서 그랑쥬얼로 매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킬 강화 올려보겠습니다. 또 성공 확률이 있다는 건 레벨이 더 올라갔을 때는 실패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출발! 파크닥! 오우, 아우, 석세스! 좋습니다. 2레벨로 올라갔고요또 하나 올라볼게요. 80 확률입니다. 주주주주주주주주주하다 그렇죠 자,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 주주주주주주주주주다오입니다 아, 굉장히 이거 빗나가면 진 열받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공격력이 3 4만큼의 HP 회복 효과로 좀 강화가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또뭐 있겠습니까 한계 돌파가 있다 그죠 자 한계 돌파 이제 해볼 텐데 레벨업 아직 안 됐다 그죠 거꾸르사는데 다이아가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돌파에, 한계돌파 올라가니까 명중도 생기고, 그죠? 공격력 상세, 상성 데미지, 공격력 이렇게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재화, 성복의 쪽빛 가지가 들어가는데 요자석은 그나마 길드 상점에서 무료로 살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 에이미한테서 여기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사버린 모습, 솔드 아웃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것도 이제 등급이 좀 높은 놈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금빛까지도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렇게 한계돌파. 차크닥 들어가지고요, 스라라라오 하면 이제 명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의 단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틀에 나와 있다 그죠? 가디언 유니크 스킬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활성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7일 동안 한번 공짜로 한번 해줍니다. 활성화 딱 해놓으면 이 활성화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유니크 스킬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활성화 안돼 있을 때는 유니크 스킬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처음에 7일은 무료인데 30일 단위로 이제 연장해서 쓰게 됩니다 얘들 유니크 스킬 쓰는 게 무료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유니크 스킬 쓰는데 한 달에 뭐 3,300원을 내라 뭐이렇진 않고요 그나마 이걸로 아 내가 연장을 해버렸네 어. 자요 티켓이 지금 없죠 이제는. 티켓을 사러 가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티켓도 하나 줘가지고 한 37일 동안은 일단 무료로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다 그죠? 가디언 유니크 스킬 이용권 해가지고 한 달에 3,000 다이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지루하던 반복에서 또 강해질 요소가 생겨서 즐거워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킬 이용권도 그랑 주얼이나 순수 그랑주얼, 아까 그렇게 3종 세트처럼 그런 걸로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자, 어쨌든 드디어 저의 주디가 유니크 스킬을 발동시켰군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면 팀관리에보면은요 자리다. 그죠? 요 자리에 지금 우리 주디를 포함시켜놨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잠재능력 가볼게요 잠재능력에도 이제 가디언 잠재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디 잠재능력을 찍으면 우리 팀이 세진다 이거는 너무 쉬운 1차원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디 잠재능력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제가 라탄을 데리고 가고 주디를 지금 안 쓰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디가 찍은 잠재 능력은 계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꼭길를안 데리고 가더라도 우리 팀 모두를 내 계정 자체를 세지게 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딱와 붙죠 이마들을 빨리 내가 영입할 수 있는 대로 아, 결실, 결실, 결실 맺을 수 있는 대로 결실을 맺어서 얘들 이 잠재를 하나씩 다 뚫어야 되겠죠. 이러니까 내가 안쓸 가디언도 다 데려와서 잠재를 다 찍는 게 좋겠다. 자, 잠재 찍는데 이제 파란 나비 같은 게 있다 그죠? 자, 바로 일마입니다 쪽빛 꿈나비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골드로도 살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40 다이아로 10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사보고 주디. 잠재를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 여기서 잠재가 그냥 뚝뚝뚝 찍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잠재를 딱 뚫었을 때 하나만 터질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다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잠재를 여는 것도 뽑기 형태들 <웃음> 가차스타일 잠재 한번 해볼게요 좀 긴장되네 잘 터져야 돼요 차크닥 손을 빌겠습니다 빰. 아한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착장 또한개 터졌어요 이러면 여기까지 갈수 있겠습니까? 봐봐 소원은 총 4회 할수 있다고 했죠 4회니까 3씩 터지면 10위까지 갈수 있겠죠 3, 4, 1 0 근데 1, 1터져가 지금 2다 이 말씀입니다 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한번더샤카닥 제발 좀한번 <웃음> 지금 장난하네 뭐 샤카닭 친다 오늘 한번 제발 잘못됐나? 내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확률이 이럴수가 있노? 자 이럴때를 대비해서 초기화 버튼이 있다 여기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요 야 다시 나비 10개 있거든 아직 자, 제발 한번 봅시다 한 개? 와, 야 더사 한 120단에 사볼게요 자, 빡 제발 진짜 씨. 두 개, 두개두개두개 두개 떴어요 두개 한번 가보자 진짜 씨. 또한 개가 두개 그래서 6까지 왔네요. 박치네, 이거. 야, 다시. 해, 다시. 또다썼나 아, 겁나 게박치네 야, 좀 더. 야, 많이 사. 1000개 정도 사봐. 오늘 띄운다, 내가. 들어가. 봐. 하나, 둘, 셋! 어?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둘, 셋, 그렇지, 공격력 붙었어요. 와, 씨, 이게, 뒤에 공격이 110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개빡치면, 한, 진짜, 다이아 한만개 써가지고, 있어. 자동 반복 돌리보면 어, 칩이 뜰 때까지 돌려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참을게요. 자, 자, 오늘 설명하는 중이었는데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일단은 좀 참고, 제가 보기에 일단 이 뒤도 중요하지만, 이런 잠재력을 가지는 가디언을 여러 명 이제 보유해 나가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재화를 아주 가성비 높게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라탄 제가 다음 노려보겠고요. 하나씩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번쩍 든죠? 네, 여러분, 역시 뽑기가 제맛인가? 가디언 잘제 해나가시고 잠재뽑기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 쿠바이